자, 이런형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육 6번 문제. 자, 유용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으라는 거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소비 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어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때그 변경 효과를 소급 적용해서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에 제작사한다. 즉, 그감가상각 방법을 바꿨을 때그 바뀐 방법으로 다시 처음부터 했던 것처럼 바꾸라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 여기서 이제 기, 기본 자료를 어, 취득 원가는 10만 원짜리고 그다음에 내용 수 5년이고 잔존 가치 0이라고 이제 봤을 때 일단 17년 18년 음, 초에 자산을 이제 취득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상각 방법을 17년에는 정액법으로 했어요. 근데 18년도부터 연수확회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어, 미래 경제 효익의 소비 행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무 상태를 보면 손익과 재무 상태를 보면 첫 번째 1차 년도에는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게 되면 10만 원짜리 5년 동안 상각하면 2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기록이 되겠죠? 그다음에 재무 상태에는 자산이 10만 원이 기록이 되고 거기에 따른 상각 누계액이 감가 누계액이 2만 원이 기록돼서 8만 원이 이제 기록이 될 거야. 1차 년도에는 자, 그러면 그 이익에 해당하는 즉 손익에서 감가상 기타의 손익이 있을 테고 감가상각비 2만 원을 넣었을때 그때 이익이 9만 원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그 9만 원의 이익이 2여금으로 9만 원이 이제 세무상태표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연수학계법으로, 처음부터 연수합계법을 썼던 것처럼 바꾸게 되면 10만 원짜리, 그리고 5년이죠. 5년의 합계는 얼마예요? 총 15가 되고, 15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강가상 합계는 33,333원이 될 거야. 그래서 9만원이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이익은 76,667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재무상태를 보면 일단은 손익은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누계익이 이렇게 바뀌겠죠? 6 6 6 6 7로그 다음에 이 여금은 766,667로 바뀔 거예요. 만약에 연수학계법을 이때부터 처음부터 썼다면 손익은 이렇게 바뀌게 되고 재무상태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이렇게 있던 재무제표를 이렇게 바꾸는 걸 제작성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작성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죠. 강가상각 방법을 바꿨을 때. 근데 강가상각 방법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작성 하는 경우가 아니죠. 강가상각 방법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죠? 전진법의 방법을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있던 재무제표는 그대로 놔두고 바뀐 방법으로 그 다음 년도부터 이제 바, 바뀌어서 강가상각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작성을 할 때는 이걸 소급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급법을 했을 때는 제작성이 돼요 근데 이 정액법이 연수학계법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이 추정의 변경이 되는 거죠 미래 경제 기의 소비 행태가 바뀌는 거니까 추정의 변경이 돼요 그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전진법은 제작성을 하지 않죠 즉이 재무제표를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재무제표에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바뀐 방법으로 바꾸는 게 전진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말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즉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 효계이 예상되는 소비 행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어서 단가상화 방법을 변경할 때는 그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즉 소급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소급법을 적용하게, 적용하게 되는 경우는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 회계 그 정책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급법을 적용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의무의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복구비용이죠, 복구비용. 그죠? 우리 이제 복구비용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어, 어떤 자산을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자산을 3년간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3년 뒤에 그 자산을 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대요. 그래서 그 복구비가 3년 뒤에 3만 원 정도가 된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재가치를 따져보니까 2만 5천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취득할 때 6만원에 취득을 했다는 얘기예요자 그러면 그 자산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그 자산의 취득원가는 9만원이 되는 거죠.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복구비용에 대한 현재가치를 포함을 해서 장부금액에 같이 집어넣었죠. 그럼 재무상태는 에 어떻게 되냐. 저 취득금액과 복구충당금의 합계금액인 9만원이 자산으로 잡히고요. 그 다음에 그 충당금은 2만 5천원으로 충당부채로 계산이 되는 거죠. 저 금액이. 그리고 그 자산은 이때까지 이제 즉 3년 동안에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3년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충당부채는 여기까지 뭐냐면 차입원가라는 비용으로 충당부채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3만 원이 되도록 충당부채 쌓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래 예상되는 이그 복구 비용은 현재 가치만큼이 장부금액에 포함이 되고 그 장부금액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충당부채는 어떻게 되냐 그거를 차이본가라는 비용으로 해서 계속 증가를 시켜서 충당부채 계속 쌓아놓겠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3만원만큼 쌓아놓고 그거를 갖다가 복구비용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의무의 발생시점에 지출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해서 그 현재가치 금액만큼을 부채로 인식을 하고 돈 금액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 즉 비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음.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 비화폐성 자산 간의 교환 거래가 상업적 실질을 결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공한 자산과 취득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는 그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을 한다. 어, 우리가 이제 교환 같은 경우에 취득 원가에 대한 규정들이 있죠.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가, 있을 때가 있고,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취득 원가, 즉 상업적 실질이 있을 때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거기다가 현금을 받거나 또는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가산 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여기 이제 차이점이 있죠. 여기서는 공정가치, 여기서는 장부금액. 거기다가 이제 현금 수색을 이제 고려를 하면 그게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근데 단, 사업적 실질이 있어도 공정가치를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장부금액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예외적으로 공정가치를 실효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요걸로 어, 장부, 장부가액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 될거예요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 유용자산에 대해서는 자산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가요? 아니죠 재평가 모형을 한 유용자산에 대해서도 손상처리 하잖아요 그래서 재평가된 금액만큼 기타 포괄 손이 감소하는 걸로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네 재, 재평가 모형을 선택한 유용자산에 대해서도 손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적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용 자산의 보유 기간 중에서 잔존 가치의 추정치가 변경이 돼서 해당 자산의 장부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환입해서 단기에 이익으로 한다. 이게 어떤 얘기냐? 우가 이제 감가상각을 하면 잔존 가치까지 이제 감가상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이제 1월 1일 날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2019년 12월 31일 시점 즉 10만원짜리를 이제 취득해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뭐냐면 3년 뒤에 예상을 만원 정도 할것 같아 잔존가치가. 그래서 만원을 이제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첫 번째 감가상각을 했죠. 그래서 이 10만원짜리를 정액법이라고 할게요. 만원만큼 남기면 결국 9만원만큼 상각을 하면 되는데 9만원의 상각 중에서 첫 번째 3만원만큼 상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7만원만큼 장부에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됐냐? 18년도에 이제 강가상각을 하려고 보니까 예상이 올라간 거예요. 즉 처음에는 만 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8만 원이 된 거죠, 지금. 그럼 결국은 뭐냐면 장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보다 더 높아요, 잔존 가치가. 이런 상황일 때 이걸 다시 올릴 거냐, 이거죠, 위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강가상각을 중지하는 거죠. 다시 올리지 않아요, 장부가액을. 그리고 그 금액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강가상관이 중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 잔존가치의 증가를 위해서 장부가액보다 잔존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강가상관을 중지하는 거지 다시 그거를 8만원짜리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용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잔존가치의 추정치가 변경이 돼서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증가할 때, 그때는 단종가치가 장부가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할 때까지 0이다. 얘기를 말하면 감가상각을 중지하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취득원가에 대한 내용이네요. 취득원가에 대한 내용들이 뭐 단답형의 문제로 자주 나와요. 취득원가가 아닌 것 또는 취득원가에 긴것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놔야 돼요. 첫 번째는, 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소요되는데 소유, 원가. 두 번째는, 재배치하는데. 세 번째는, 전문가한테 지급한 수수료. 네 번째는,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다섯 번째는, 매입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된 종업원 급여. 자, 여기서 보면, 옳은 걸 찾아 그랬죠? 일단, 그, 자산에 대한, 취득 원가에 대한 규정들을 볼까요? 유용 자산이 원가가 아닌 예들 우리가 이제 봤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일곱 가지 정도가 되는데 뭐 소요되는 새로운 시설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또는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데 또는 관리 원가 또는 일반 간접 원가 그리고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않고 있는 경우에 또는 가동 수준이 어, 정상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또는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 발생되는 손실 그 다음에 재배치 이런 것들은 용량상의 원가가 아니 예죠. 그럼 첫 번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소유아 소개하는데 소유되는 원가는 취득 원가에 포함된다 아니죠 여기 있네 원가 아닌 경우 그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겠죠 그다음 에두 번째 영업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는 데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원가는 장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포함하지 않는 예 있나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음, 어디냐 아 여기 있네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배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이거 포함하지 않죠? 그럼 이걸 맞겠다. 그죠? 그 다음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전문가한테 지급한 수수료. 전문가한테 지급한 수수료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거는, 이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죠. 그죠? 얘는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예중의 하나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 이것도 마찬가지 포함이 되죠. 용 처리가 아니라 원가에 포함이 되죠. 이것도 취득, 과정, 취득 과정이거든요, 얘도.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용자사의 어,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된, 직접 관련된 거예요. 직접 이는거하 그래서 급여를 어, 제출했다. 그럼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죠. 포함어야 되겠죠. 취득 과정이니까 이것도.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가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용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첫 번째, 유용자산은 다른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 필요하더라도 그 자체로의 직접적인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없다면 인식할 수 없다. 즉, 그 자산 자체가 미래 경제적을,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 자산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볼까요? 자, 어떤, 어,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공장 자체는 유용자산이 돼요. 여기서 제품 생산해서 그걸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니까. 근데 그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된대요.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을, 어, 옆에다 이제 세운 거야. 그죠? 하수처리시설에서는 물건을 만들지는 않죠. 그러니까 걔가 직접적으로 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지 않아. 그죠? 그럼 얘가 유용자산이냐, 아니냐,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 하수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면 결국은 유용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 제품 생산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유용자산에서 제품 생산을 할수 있도록 얘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것 또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 하수처리 시설도 마찬가지 유용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자산이 다른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다른 자산의 효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자산은 당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관련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자산이 돼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용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가동수준이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는 유용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나요? 우리가 이제 유용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많이 봤었죠? 보면 유용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중에서 얘가 아이고, 얘가 있나 볼까요? 여기서 보면 어, 여기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 어디 있냐. 음, 여기 있네. 다섯번째. 그죠 여기 이제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는 있는데. 즉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즉 사용 가능한 상태가 돼 있는데 아직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는 가동 수준이 아직 완전히 미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원가. 이거는 이미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취득 과정은 아니란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형자 산원가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래서 유용자산의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데 수준이 아직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원가는 원가에 는원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용자산의 원가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며 해당 자산의 시험과정에서 발생된 시제품의 순매각 금액은 차감을 한다. 이 시제품이라는 건 먼저 만들어 보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3D 프린터라는 걸 내가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걸 이제 100만 원에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팔기로 하는데, 이 3D 프린터에서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냐면 제품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시제품이 나왔다고 합시다. 어. 그래서 시험생산을 해서 어, 제대로 되네.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취득 과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저 시제품을 팔아가지고 10만 원만큼 어 돈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결국에는 이제 시험 완료가 되는 거고 시험 완료가 됐을 때 유형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기록될 거냐 90만 원으로 기록하겠다는 얘기죠. 즉 취득가액 100만 원에서 이 10만 원을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까지가 취득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출 여기는 어 저기 저기 수치잖아요.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 금액은 9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취득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시제품의 판매가액을 빼줘야 돼요. 취득원즉 내가 지출된 금액을 다시 회수한 거니까. 그렇죠? 그만큼 지출액을 9 0만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과정에서 발생된 시제품의 순매각금액을 차감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그렇죠? 다음에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건설용지를 주차장용지로 사용함에 따라서 취득 획득한 수익은 유흥자산의 원가에서 차감을 한다. 자, 이것도 취득 활동에서 차감되는 그 어떤 수익으로 볼수 있느냐? 어, 예를 한번 봅시다. 어,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샀어요. 1 0 0만 원짜리 땅을 이제 취득을 했어. 그리고 거기다가 뭐냐면 주차장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이제 두달 주차를 시켜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거를 한2년 동안 이제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 나중에 십삼 어... 19년도에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사실 이제 건물 지으려고 이제 땅을 사놓은 건데, 이걸 이제 이때까지 못 짓고, 여기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주상 수입 10만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이 건물의 신축비가 2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건물가액은 당연히 20만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재무 상태는 어떻게 표시가 될 거냐. 일단 건물은 20만원짜리, 신축비 2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건물 20만원 쓰고, 그 다음에 토지가액은 어떻게 할 거냐. 토지는 처음에 100만 원에 취득을 했죠.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주차장 수입, 아,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입이 10만 원만큼 있었어. 근데 여기서 재무 상태에서 보니까 토지의 취득 원가가 얼마나 기록했어요? 100만 원 기록했죠. 즉, 지출 100만 원, 그 다음에 수입 10만 원인데 이걸 빼고 나면 90만 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100만 원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저거는 그냥 수입이에요. 저 주차장 수입은 17년에서 18년까지 수입으로 그냥 손익계산서의 수익으로 잡아버린다는 얘기즉 자산에다가 포함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면, 주차장을 하건 주차장을 하지 않건 이 건물을 짓는 이 땅은 어쨌든 간에 주차장을 하지 않아도 건물 짓을 수 있고 주차장을 해도 건물 짓을 수 있어요. 즉, 건물을 짓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저거는 건물을 짓기 위한 저 토지의 취득, 취득 과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부수적인 활동이에요. 즉, 저 주차장을 쓰든 주차장을 쓰지 않건 저 토지는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란얘기야 근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썼기 때문에 주차장에 따른 수입은 그냥 별도의 수입이라고 보는 거죠. 아까 우리가 3D 프린터를 만들어가지고 시제품이 나왔을 때그거는 달라요. 왜냐하면 3D 프린터를 가져와서 시제품을 만들어 봐야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취득 활동으로 봐요. 그렇지만 땅에다가 주차장을 써봐야 이 땅이 쓸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볼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주차장에 안 써도 저땅은쓸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를 다볼수 있단 말이야. 저 주차장은 단지 부수적인 활동일 뿐이에요. 별도의 활동이에요. 별도의 활동. 그러니까 당연히 별도의 수입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취득원가에서 그 금액을 빼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취득활동과 무관하기 때문에 취득가에게 저거를 감안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건설용지로 주차용도로 사용함에 따라서 획득한 수익은 원가에 차감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 항목으로 표시를 하자는 얘기야. 그냥 별도의 수입이라는 얘기요 별도 활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교환거래에서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교환거래에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 특유 가치는 세전 현금 흐름을 반영을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조금 그 세부적인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 교환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그 교환 거래에 따른 상업적 실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취득 원가 좀 달라지죠. 어, 그래서 어떤 자산을 이제 취득을 했는데 그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 즉요 자산으로부터 3년간 쓸수 있는데 3년 동안에 200원, 400원, 뭐 500원 이렇게 이제 현금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뭘로 바꿨냐? 저런 다른 자산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걸로 바꾼 거야. 즉,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걸 딴 놈한테 주고, 그 놈이 가지고 있는 요기기를 내가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뭐냐면 현금 운로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있을 때는 200원이었는데, 요걸 가지고 운용을 하니까 800원 정도는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 년도에는 4 0 0원인데 1000원 정도가 된대요. 3차 년도에는 5 0 0원인데 700원 정도가 된대요. 이렇게 이제 바뀌었을 때. 보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이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자산에 대한 현금으름이죠. 이게 이제 1,100원 정도가 되고, 이건 이제 전체로 본 거예요, 그냥. 현재 가치 따지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현금으름을 봤을 때 이건 다르죠. 한 2,500원 정도가 돼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사실은. 그렇죠? 이 현금으름의 차이, 이 차이가 유의적이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굉장히 크면 상업적 실질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자산과 바꾼 자산이 다른 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동일한 자산이라면 그 자산을 얻을 수 있는 효익이 비슷할 텐데 그그 그 동일한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을 가졌을 때는 당연히 금액 자체가 다르겠지 그죠? 그래서 죠그 이렇게 그 차이가 유의적이라면 그걸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이 현금 흐름 즉 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현금 흐름은 새 후에 실제로 내가 주문에 넣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렇게 400원, 500원 이렇게 번다 이렇게 가져왔을때이 400원의 의미는 뭐냐 세금 내고 난 후에 실제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얘기 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 얘기야 세전 금액이면 여러분들 이거 세전과 세후의 의미를 이렇게 판단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직장을 다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세전 급여하고 세후 급여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실제로 받는 거는 이 사람이 만약에 연봉이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1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연봉이 1억이래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잖아 그 그렇지만 사실 그 사람이 한 달에 뭐한 800만 원 아니 면 1억 2천이라고 합시다. 1억 2천이면 한 달에 1천만 원이니까 연봉이 1억 2천이라고 하자고요. 연봉이 1억 2천인 사람이 한 달에 1천만 원씩 주머니에 꽂히냐 안 꽂혀요. 예, 세후 금액은 다르단 말이야,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이 현금 흐름은 세후에 실제로 내 주머니에 꽂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세후 현금 흐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차이에 대한, 즉, 상업적 실질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을, 어, 판단의 기준이 되는 현금 흐름은 실제로 내 주문에 들어온 돈 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새 전이 아니라 새 후에요. 요거 하나 꼭좀 기억을 해 주세요. 음,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9번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유용 자산의 재평가와 관련된 회계 처리 중에 옳은 것인데. 첫 번째. 재평가는 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 가치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매 보고 기간 말에 수행을 한다. 우리가 재평가에 대한 내용을 봤었죠. 보기한 말에 장부 금액의 공정 가치 가 차이 나지 않게 주기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주기적. 이게 주기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매년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 느 시점 좀 2년에 한 번이면 2년에 한번 또는 4년에 한 번, 4년에 한번일주일을 뭐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유의적이고 급격한 가치 변동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공정가치 변동이 경미, 즉, 어, 심하지 않다면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이건, 그래서 어떤 자산을 취득했다가 그 자산에 대한 가치가 처음에 여기서 이제 취득을 했는데, 여게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 이럴 때는 재평가를 좀 해줘야 되겠지. 그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매 보고 기간 말마다 하는 건 아니다. 여기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특정 유용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용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할 필요는 없으며 개별 유용자산별로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평가를 할때 보시면 근데 유용자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뭐 본사 사옥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도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도 있고 기계도 있어 근데 요 두개는 이제 건물이거든요 어. 그러면, 유용자산, 아, 이런 그 재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방법에는 재평가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재평가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재평가법, 원가법 두 개를 다쓸 수가 있어요. 그건 기업의 선택이에요. 자, 근데 건물에 대해서 재평가법을 사용하고, 토지에 대해서 원가법,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해서 재평가법. 이거 가능하냐? 이거 가능해요. 그렇죠? 이렇게는 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 본사 사업은 재평가법, 그 다음에 공장은 원가법. 그 다음에, 토지는 원가법, 기계는 재평가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되느냐? 이건 안 된다, 이거야. 뭐 때문에 안 되냐? 이 분류. 즉, 건물이란 분류를, 의분류 분류는 똑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즉, 건물 안에 얘가 있고 얘가 있을 때둘다 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얘를 재평가법을 쓰면 얘를 재평가법을 쓰라는 얘기야. 또는 얘를 원가법을 쓰기로 했다. 그럼 얘를 원가법을 쓰든가. 분류 자체는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분류일 때는 다른 방법을 써도 돼요. 다른 분류일 때.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건안 된다는 얘기죠. 이두 개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재평가를 할때 어떻게 하냐? 해당 자산 에 포함되는 유형한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류에 대한 분류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똑같아야 돼. 근데 다른 분류에 있는 건 달라도 돼요. 다른 방법을써도 돼. 근데 분류 안에 있는 것들끼리는 같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쵸?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이전에 단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 하더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 영의 감옥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재평가할 때 이제 봤었죠. 그 토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가 이제 7년, 그 다음에 8년, 이렇게 이제 기말에 그 가치가 이제 이렇게 변동을 했다고 합시다. <웃음> 처음에 취득 원가가 이제 저만큼이 됐었어. 근데 1년 뒤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이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치가 떨어졌대요. 자, 그만큼 평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평가를 했을 때 취득 원가가 떨어지는 경우에 단기 손익으로 이제 인식을 하죠.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재평가를 해보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가치가 이제 증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증가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기존의 평가 손실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단기손익으로 평가 이익을 계산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요 부분 요 부분, 부분은 단기손익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손실 여기서 단기이익 그렇지만 이걸 증가하는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제 함을 시키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단기 손익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이전에 평가 손실이 있으면 요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평가 이익이 되는 것즉 단기 손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틀린 말이 뭐가 될까요?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동일한 금액을 단기 손익에 증가로 처리하자 이런 얘기예요. 즉 감소한 금액만큼 단기 손익이 되는 거고 그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기탄포괄손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해서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아까 봤죠? 자,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인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여기서 보면 반대의 경우가 돼요. 얘는. 자, 여기서 이제 이 상황에서 볼게요. 자, 저거를, 어, 그 다음 년도에 이제 또 평가를 했다고 합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자, 평가를 해보니까 얘가 이제 떨어졌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랬을 때는 저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단기 손익이 되는 거고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기타 포괄 손익이 감소했을 때는 기타 포괄 손익이 감소로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단기 손익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 재평가로 인해서 감소될 때 감소액은 단기 손익이 되는데 그 전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다면 그거는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맞는 얘기가 되겠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서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이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어 감가상각 자산 같은 경우에 재평가잉여금을 사용하면서 이익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맨 나중에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이의을 통째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정액법이고 4년이고, 잔존가치 2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걔를 이제 17년도 1월 1일날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종료가 되는 시점, 즉, 4년간 이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제 100, 100원 주고 샀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20이니까, 80만큼 이제 걔가 이제 상각이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00원 주고 샀는데 요만큼 이제 상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80만큼 있는 자산을 장부가액 80만큼 있는 자산을 128로 재평가를 한 거야 지금 그러면 80원짜리 자산이 이제 128원이 되겠죠 재평가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저걸 가지고 이제 상각을 하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20이 남도록 상각이 될 거야 그럼 죠그이 위에 있는 부분 재평가된 금액이거든 얘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128원을 기준으로 해요. 128원 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동안 이제 상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8에서 20 잔존가치 남겨두고 그걸 3년 동안 상각을 하면 36원만큼 상각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장부가액은 92원이 돼요. 그 다음에는 56원, 그 다음에 20원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이루어지겠죠 자, 이때 여기서 만약에 처분을 했다고 합시다. 이 자산을 이 자산을 팔았어요. 그럼 장부에는 지금 56원 있는 상태죠? 자, 그때 이만큼이 뭐냐면 이익이 대체액이 돼요. 즉 여기서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쓴 거예요. 재평가된 금액을. 처음에 재평가 금액이 얼마 였었냐 128에서 82만 얼마예요? 총 48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첫 번째 강가상을 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이익으로 대체해봐서 이만큼 남아있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이익으로 대체해서 이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이, 어, 맨 마지막에 처분되는 시점에 남아있는 재평가잉여금은 16원이 남아있는 상태가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48원의 재평가잉여금이 3년에 걸쳐가지고, 어, 가상각 비율, 가상각을 하면서 3년 동안에 그 재평가잉여금이 대체가 되면서 뭘로 이익형으로 넘어간 거야. 그럼 결국 남아있는 재평가잉여금은 처분되는 시점에 요만큼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썼을 때에요. 그쵸? 이 그림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볼게요. 처음에 이 48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요만큼이 남아있어야 돼. 근데 그중에서 요만큼을 이익으로 대체를 시켜버린 거예요. 요만큼을. 요만큼을. 그래서 요만큼만 잔액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금액을 그대로 끌고 오면 요 금액이 될 텐데, 그중에서 이제 얼마냐? 조금, 조금액만큼을 이율으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럼 결국 잔액이 요만큼이 남아있겠지. 그죠? 이게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대체하지 않는 방법도 있죠? 대체하지 않는 방법을 쓸 때는 저걸 그대로 끌고 와요, 그냥. 대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대체하지 않는 방법을 쓴다면 어떻게 할까? 그때는 저, 어, 이익위험에 해당, 저, 뭐, 기타 포괄 손익에 해당하는 금액 있죠? 저 금액 그대로 끝까지 와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처분이 될때 어떻게 하냐. 요 금액만큼. 요 금액만큼 잔액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는 48원만큼 이익금이 대체가 돼. 그렇지만, 감가상각을 이걸 기준으로 해요. 똑같이. 어쨌든 간에 재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니까. 그죠? 렇 그래서 결국에 남아있는 금액은 맨 마지막에 요 금액, 즉, 48원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쓰지 않았을 때두 가지 방법 다 가능하다고 랬죠 그래서 이익겸 대체액은 여기서 48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두 개의 의미를 잘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 재평가된 자산을 가지고 강가상각을할때 어떻게 하냐 사용하면서 대체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산이 제거될 때 대체하는 방법을 쓰거나 이거는 사용하면서 대체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서 대체를 하거나 둘 중에 한번뭐다쓸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문제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용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어, 건설 시작 전에 건설 용지를 주차장 용지로 사용함에 따라서 획득한 수익은 건설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이거 봤었죠. 그래서. 어, 어, 주차장 용지로 사용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뭐냐면,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활동으로 본다. 그죠? 그래서 저쪽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어, 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주차장 수익에 대해서. 얘가 이제 시축비가 어, 10만원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재무 상태는 건물은 20, 토지는 그대로 처음에 취득했던 100만원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주차장 수입은 17년부터 주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인식을 하자. 그죠? 취득 활동과 무관하기 때문에.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평가는 보기 연말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을 한다. 이거 맞죠? 예. 매년, 매년 해야 된다. 그 말은 틀린 거야. 근데 주기적, 주기적이라는 의미는 매년 해야 된다는 의미하고 달라요. 예. 뭐 2년에 한번 또는 4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유용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다른 자산의 생산에 사용된다면 감가상각액은 해당 자산 원가의 일부가 된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이전 문제에서 봤었죠. 어, 제품 배송용 트럭을 가지고 배송에 사용했을 때와 공장 신축에 사용했을 때. 그죠 신축에 사용했을 때는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웃음> 뭘로 다른 자산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사라지면서 자산으로 넘어가죠. 결과적으로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만큼이 <웃음> 자산으로 옮겨간다. 그죠? 여기서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공기를 강가상각할 경우에 동체와 엔진을 별도로 구분해서 강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제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강가상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용수가 다를 때. 그 다음에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예상 소비 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강가상각 방법을 변경하고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거기에 가 달라진다고 랬죠 이제 취득을 하고 그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아, 사용을 하고 있다가 감가상각 방법이 바뀌거나 또내용수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일단 그 자산은 정해법으로 어, 감가상각을 하고 5년 동안에 상각을 한대요. 그 다음에 취득을 1 0만원한 거야. 자 그럼 그 10만원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상각을 했어요. 2년 동안에. 그럼 앞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면 그대로 이제 쭉 내려오겠죠. 그래서 2년 동안 상각을 했더니 2만 원씩 상각을 해서 지금 현재 6만 원 있는 상태예요. 6만 원된 상태야. 자, 근데 방법을 바꾼 거예요. 뭘로? 연수학계법으로. 그럼 앞으로 이제 몇년 남았냐? 3년 남았거든요. 지금 3년 남았고 지금 장부에는 6만 원이기록되어 있는 상태죠. 이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계상을 하죠. 즉, 6만 원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으로 뭐냐면 상각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상가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3만 원이 되는데 그 3만 원 어떻게 나왔냐? 6만 원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6만 원. 그래서 6만 원으로 3년 아 지금 3년 남았죠? 연사계법로 바뀌었으니까 6분의 3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잔존 내용수의 합을 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바뀐 방법으로 하는 거죠. 이게 전진법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처음부터 바뀐 방법이 되어버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연수학계법으로 바뀐 이강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게 되죠. 전진법은 여기서부터 바뀐 방법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소급법이 된다면, 즉, 추정의 변경을 소급법으로 처리한다면, 그림은 어떻게 될 거냐. 그림은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즉, 처음부터 연수학계법을 썼던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장부가액이 바뀌었겠지. 그죠? 처음부터 연수학계법이었다면 지금 장부가액이 6만원을 나눌 거란 말이에요. 요만큼은 어떻게 하냐? 회계변경 누적효과에서 이익금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재무제표를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전진법과 그 다음에 소급법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강가상각 방법을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죠. 추정의 변경.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사용한다. 그죠? 음, 자, 뭐, 이렇게, 어, 이론형의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좀다 풀어봤어요. 음. 아, 11번 있구나. 음. 11번까지 봅시다. 자, 유용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손상된 유용자산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 이 보상금은 수취한 시점에 단기 손님을, 취한. 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거죠? 우리 이제 뭐, 그 뭐지? 그 보험이라든가 그런 거 들었을 때. 그죠? 여기 좀 보면, 여기서 이제 그 가게를 이제 취득을 했는데, 취득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거기 이제 보험 등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이가그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손상이 발생된 거죠. 불이 났어요. 저게. 그럼 손상 발생된 만큼 어떻게 되냐면,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보상금이 확정이 됐대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그 확정된 보상금을 수익으로 일단 인식을 하고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미수보상금으로 해서 자산으로 잡아놓은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상금을 받을 때 그때 저 미수보상금을 여기서 이제 받은 게 되는 거죠. 현금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처리하자, 처리하자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취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받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지 말고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수취한 시점이 아닌 어, 확정된 즉 수취할 권리가 발생되는 시점에 어, 단계손익을 인식을 한다. 그죠자 그다음에 생산용 생산용 식물을 식물은 유용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만 생산용 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생물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생산용 식물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과수원이라든가 그럴 때 이제 그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수나무 그죠 그 안에서 뭐 배라든가 뭐 사과가 열리게 되면 그게 사실은 생물자산이 되거든요 걔네들이 근데 그 생물자산을 열기 위한 그그 그 어떤 나무 그런 것들을 이제 생산용 식물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과수용 나무를 이제 어, 취득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냐 이제 뭐 사과가 열리겠죠 뭐 이게, 이게 사과가 열렸다 그죠 그럼 그걸 이제 가져오면 그게 이제 생물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 얘네들은 유용자산이 되는 거야. 얘들은 요게 이제 재고자산이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생산, 생산물은 생물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이게 뭐냐면, 이 생산물, 즉, 아까 사과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물자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용자산을 다른 비합회성 자산과 교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교환거래에서 상업체 실질이 결여되어 있다면, 어, 유, 취득한 유용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에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이것도 뭐, 뭐,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죠. 음. 응. 우리가 유용자산의 취득원가를 어, 얘기를 할 때, 결여되어 있다면, 뭘로? 장부금액으로. 그죠? 응.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용자산의 제거로 인해서 발생한 손익은 순 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을 한다. 제거로 인해서 발생한 손익은 뭐냐? 처분 손익이거든요. 이게. 그죠? 그러면 처분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냐. <웃음> 당연히 받은 거, 준거 차이겠죠? 내가 유형자산 10만 원짜리 즉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 자동차를 내가 계속 회사에 뭐 운용하게 회사에서 뭐 운송이라든가 또는 뭐 배송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던 자동차였는데. 그러니까 유형자산이 되겠죠. 근데 저거를 이제 팔았다고 합시다. 자, 10만 원짜리를 판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대가를 받았겠죠. 대가의 금액이 만약에 15만 원이다. 그게 매각가액이 되겠죠. 그러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유형자산 장부 가액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저 매각가액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은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차이가 처분이익이 될 거야. 그죠? 그럼 결국은 매각가액과 그 다음에 장부가액의 차이를 처분 손익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매각가액에서 만약에 거기에 부대비용이 있다면 그걸 뺀 금액이 되겠죠? 순매각가액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순매각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이 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다음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과 잔존가치 및 내용료수는 적어도 매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자. 그래서 과연 지금 하는 감가상각 방법이 옳은지 또는 뭐 잔존가치가 옳은지 그런 것들을 매년 판단을 해보라는 얘기죠. 만약에 바뀌는,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바뀐 방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 답이 1 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음자 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론형의 문제를 다맞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계산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론형의 문제를 하면서 이론형의 문제가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각각의 하나하나 문구가 다 문제화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계산형의 문제는 그 문제 자체의 계산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 자, 다음 시간에 계산형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